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에 그리고 이중모음을 배웠죠? 이중모음 4개 네 모두 앞에 이 소리가 있었어요. 같이 해볼게요. 야, 여, 요, 유 자, 오늘은 기본 자음 10개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기본 자음은 그, 는, 드, 르, 무, 브, 스, 으, 즈, 흐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따라 쓰고 말해보세요. 먼저, 그예요 그는 한번했습니다잘 보세요 하나 자, 따라하세요 하나 다음은, 느예요 느도 한번 했어요. 자, 검지 손가락을 들고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 자, 따라하세요. 하나 잘했어요. 다음은 드와르 를 배울 거예요 먼저 드예요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 둘 따라하세요 하나 둘 잘했어요 다음은 르예요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예요. 화면을 잘 보고, 검지손가락을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따라 하세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이번에는 브이에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따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자, 다음은 스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잘했어요 다음은 으 예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 다음은 '즈'예요. 하나, 둘.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 둘 잘했어요. 자, 마지막 흐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잘했어요. 자, 따라 쓰고 말하세요. 그 느, 드 르무 다음 따라쓰고 말하세요 브스으 주, 흐. 자 따라하세요. 그느 르, 르, 무, 부, 스, 으, 주, 흐. 잘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 이것은 무엇입니까? 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르 이것은 무엇입니까? ㄴ 이것은 무엇입니까? ㄷ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으 이것은 무엇입니까? 즈 이것은 무엇입니까? 흐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열번 쓰고 말해보세요. 놀면서 배우기 지난 시간에 모음 맞추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방법을 기억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조금 있으면 이 옆에 자음이 나올 거예요 잘 보고 무슨 자음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시-작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그-예요. 다음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 더. 무슨 자음이에요? 흐 잘했어요. 자, 다음.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 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드 예요. 자,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 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드 예요. 드 다음 문제 무슨 자음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으예요 으는 소리가 없죠? 모음과 함께 만나서 소리를 냈었어요 다음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이 예요 다음 잘 보세요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음이에요. 입술을 붙였다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내면 돼요. 음 다음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르 예요. 다음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브 예요. 다음 무슨 자음이에요? 한번더 무슨 자음이에요? 맞아요. 스예요. 아주 잘했어요. 글자 만들기 우리는 자음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즈, 흐와 모음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에, 야, 여, 이오, 이유, 이유를 배웠어요.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글자가 돼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그와 아를 합치면 가가 돼요. 어떻게 소리내야 할까요? 그와 아를 같은 길이로 소리내면 가를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아 정확하게 가를 소리내고 싶으면 그는 짧게 아는 조금 길게 발음을 해야 해요. 그아 가 이렇게요. 가 자 그럼 같이 읽어 볼게요. 거거고고구구그그기기개 개, 개, 개, 갸, 갸, 겨, 겨, 겨, 교, 교 규, 규, 규. 잘했어요. 발음할 때. 오 소리는 입술을 모아서 턱을 아래 방향으로 우 소리는 입술을 모아서 입술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하고 소리내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느와 아가 만나면 나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너노노누누느느니니내내 네. 네. 네, 네. 냐, 냐. 녀, 녀. 뉴, 뉴. 뉴, 뉴.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글자를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드와 아가 만나면 다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더, 도, 도, 두, 두, 드, 드, 디, 디, 대, 대, 대. 대뎌뎌뎌뎌듀듀듀듀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르와 아가 만나면 라, 라, 라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러, 러 로, 로 루, 루르 르리리레레레레랴랴려려류류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무와 음, 아가 만나면 마마. 마. 마가 돼요. 자. 함께 읽어 봅시다. 모모모모 무, 무, 무, 무 미미매 미, 매, 매, 매. 며, 며. 며, 며. 묘, 묘. 묘, 묘.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V와 아가 만나면 바바 바, 바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버 버보보부부부 o 부, 부, 비 u b 배, 배, 배, 배, 뺴. 캬. 벼. 벼. 뷰. 뷰. 뷰. 뷰.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스와 아가 만나면 사사 사, 사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서소소수수스 수, 시시し세세세い샤い셔い쇼ゃ슈ゃ 세, 샤, 잘했어요.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다음은 아예요. 의와 아가 만나면 아가 되는데 은은 소리가 없어요. 으가 없어도 아 으가 있어도 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어 어. 오오우우으으이이에에에에야야여 우, 우, 여요요유유 유. 잘했어요.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와아가 만나면 자 자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저, 저 조, 조 주, 주 즈, 즈 지, 지 제, 제 제, 제, 자, 자, 저, 저, 조, 조, 주, 주 잘했어요.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흐와 아가 만나면 하 하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허호호후후흐흐희 히, 해, 해, 해, 해, 샤, 샤, 혀, 혀, 혀, 효, 효, 휴, 휴, 잘했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기 고기 뭐예요? 고기 고구마 고구마 뭐예요? 고-구-마 나무 나무 뭐예요? 나무 나무 바나나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버스 버스 뭐예요? 버스 사다리 사다리 뭐예요? 사다리 소소 소. 뭐예요? 소 주사 주, 사, 주사. 뭐예요? 주사. 아, 버, 지,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어, 머, 니,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자, 읽어보세요. 가루, 가루 가지, 가지 가수, 가수 고모 고모, 이모, 이모, 다리, 다리, 누나, 누나, 유리, 유리, 나이, 나이, 하마, 하마. 노루, 노루, 미소, 미소, 도로, 도로, 두유, 두유, 머리, 머리, 나라, 나라, 허수아비. 허수아비 호루라기 호루라기 바 구니 바구니 다 리미 다리미 보, 자, 보자기 보자기 지금까지 함께 읽은 단어들을 공책에 한번 쓰고 말해보세요.